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월을 돌이켜보면 기도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바쁘고 분주하며 이런저런 이유가 많은지 늘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믿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목회사역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늘 열매 맺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육자님들의 사역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속한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